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바닷가에 있는 전원주택 및 세컨하우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파도소리가 잘 들립니까? 오늘은 바다가 맑고 하늘도 맑고 파도도 잘 치고 있는 바닷가에 왔습니다.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오늘 매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다 냄새가 너무 좋으나 동영상에 담지 못한 점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매물 소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닷가에서 집으로 향하는 골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좌측에는 겨울이 있고 오른쪽에는 주택가입니다 멀리 차가 한대 오네요 위치 면적 가격 기타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이 사진은 집에서 조금 떨어진 바닷가에서 주차장을 촬영했습니다 호미반도 <웃음> 둘레길입니다 해변에서 바다를 향해 촬영했습니다.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파도도 조금 치고 있습니다. 멀리 바다 건너 두호동 쪽으로 촬영해보았습니다. 아파트가 잘 보입니다. 현재 파도가 조금 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집을 향하는 길목을 촬영했습니다. 집앞 겨울 건너편에서 촬영했습니다. 집 앞에서 바다를 향해 촬영했습니다. 바다가 조금 보입니다. 집 앞에서 집을 향해 대문과 같이 촬영했습니다. 집 앞에서 바다를 향해 촬영했습니다. 대문에서 촬영했습니다. 스레트 지붕이 스레트 지붕이면 오래된 집입니다 문이 잠겨져 있어서 이 사진만 촬영했습니다 마당을 촬영했습니다 마당도 주차가 여러 대할수 있습니다 마당 일부에는 멸치 액젓을 담그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바닷가에서 주워온 나무로 뗄감을 활용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집 안에서 밖을 촬영했습니다 이 사진은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 부분이 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 정류장, 시내 버스 정류장 모습입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 이상한 바위가 있어 촬영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부근에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몇대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옆에 시티 투어 버스도 정차하고 있습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바닷가, 전원주택, 세컨하우스 매매입니다. TV 공민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멧산리 지목은 대지입니다. 대지 돼지 면적은 270제곱에다 82평입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자연 녹지지역입니다. 용도지구, 자연치락지구입니다. 주택면적은 4 3제곱메터 13평입니다. 구조는 목조 시멘트 블록 지붕은 스레트 지붕이며 건축 연도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상태는 올수리를 해야합니다. 신축이 가능하며 건폐율 60% 용적률 100%로 신축이 가능합니다. 방향은 동향입니다. 바다와 거리는 100m이며 시내버스 정장 거리도 100m입니다. 동해 면사무소는 8km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포스코의 거리는 12km 차량으로는 20분입니다 남포항 IC는 16km 차량으로 12분 거리 포항시청은 18km 차량으로 35분 거리입니다 매매금액은 1억 10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공유를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